천일보사예요 오늘은 음력으로 어 9월 20일 아 신축일 신축일 토요일이에요. 천일이그아 어 지금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4시 인데 요새 정거를타고저 갑천변 갑천변으로 아 한번 잠깐 바람 쐬고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천일이랑 같이 바람 좀 잠깐 쐬고 올까요 어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들 아 가운데 그 tjb 라고 보이죠 아, 이게 서울에서는 sbs 대전은 저 대전방송이라고. 대전방송 이라고 대전방송 저약자예요 그리고 저쪽 저거 큰건물 저게 그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어, 새로진 건물이고 그 옆에 요거 가운데 삐쭉 나온거 철탑같이 생긴거 저게 그 옛날 엑스포 아 엑스포 아, 엑스포 탑이에요 엑스포 탑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갑천 이렇게 아, 그니까 러 여기 일대를 다 수변공원 그렇게 해서 아, 이름을 졌습니다이 풀들은 요건 다 깎았어요 깎고가지고 이거를 뭐다 팔아먹나 어쩌나 뚫들 말아가지고 그 소풀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지긴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고가도로는 천변 도시 아, 고속과도로뭐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요렇게 이렇게 아, 지나갑니다. 요 앞에 열심히 사이클링하는. 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TJB 하고 MBC 하고 방송국이 이렇게 같이 이쪽에 이 철탑 하나 있는, 여게 m b 어, c 에요어가만어 보자. 이 천일이 어, 인사용궁 여기 하면은 용궁터라고 인사하던데. 이로 넘어가면 저 끝에 저희가 대전 한바스목원이라고저 글씨 보이나 모르겠네요. 스목원 써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 여기로 들어가면 저기 어... 다리와 다리 사이 MBC가 보이나요? 저기 MBC d j b 아, 이렇게 이 천변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런 갈대 갈대도 이렇게 있고 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슬슬 바람쐬기도 좋고 여기 공원이 아, 물이 이렇게 널찍하니 여기 빠지면 되죠 이해 빠지면 안돼야 옛날 다리 공사할때도 천일이 많이 있어 저기 이제 제대로 보여요 MBC 이렇게 저기 MBC 그 다음에 요쪽으로가 DJB DJB MBC 다 같이 보이죠 네까죠 저기 국가 밑에 어 토요일인데 열심히 누가 일을 하나 용접한다고 제형만들은 어. 토요일날 아, 수당이 나오거고 이쪽 난간에 초록 뭐요 노란 색이 뭐 보이죠 거 네. 언니고 사람 있는 보이죠 아좀 전에 천이 얘기했던 여기 MBC 어 MBC 여기 t j b 대전방송 여기 여기 여기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저기 벌리 여기 이게, 예. 당겨볼까? 여기 KBS. 요거 여기 KBS. 그 다음에, 요거요 사이에 있는, 빨리, 요, 요, 요, 철탑, 요거 보이죠? 요거 가운데. 이 계룡산. 계룡산 천왕봉이에요. 여기 다 보이는 게, 저기, 다, 저기, 다 계룡산. 계룡산 죽이고, 지금 해가 넘어간다고, 약간, 노을이, 젤라고 합니다. 어, 집에서, 4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변, 그 이러면, 여기 수변공원. 이렇게 아, 이러면 좀. 저기, 대전, 그 저기, 엑스포탑. 아래가, 대전, 그, 컨벤션 센터. 엑스포탑 바로 아래. 요 건물. 요거 아, 요거 DCC라고 써있죠? DCC. 아유. 대전, 대전 컨벤션 센터. 여기서 행사들 많이 해요. 무슨 공연이나, 뭐 그런 거, 엑스포탑 아, 요렇게 넘어와서. 아, 어디 보자. TJB. TJB 봤죠? 그 다음에 여기 MBC. MBC 가볼까요? 아, MBC. MBC 어디 갔냐? 나와라 봐. 여기 MBC. 요즘 말 많은 MBC입니다. 예. 천일이 예전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내 전에 인사 올리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맨이풀이잡이라 여기서 인사 올리고 그데 저번보다 물이 빠졌네요 어? 여기서 이렇게 인사 올리고 그랬어요 물이 좀 빠졌어요. 이제 저기 골표수장 있는데 저 아래까지 넘어갔다 올거예요 어, 여기까지 대충 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네, 시회실 저쪽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일, 천일에마입니다. 에마, 자이언트. 예. 아, 여기는 각천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요거 요거 댐, 어? 각천 댐이에요. 뭐 이게 가동보라고 써있네요. 가, 가, 가동보,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거 보가 뭐냐면, 에어, 에어, 에어, 그공기주머니에 이거. 그 공기주머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기주머니.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저 위, 저 위쪽에 있었는데, 아, 이 아래쪽으로 이걸 내려놨어요. 내려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저 위쪽에, 저 위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저 멀리, 저 새들. 앉아가지고, 아, 환상이 하네요, 환상이 예. 아, 멋있죠? 응, 어, 상이 아, 천일은, 이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천일은 이제 실실 내려갈 거예요. 예? 아, 예. 천일이 넘어온 데가 여기서 내려, 너무 넘어왔고. 자,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다 놀러 갔나? 이쪽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 어. 아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저기 골프 습장아 이렇게 넘어왔고요 앞에 길 건너 저기는 여기는 동네가 원천동이라 해가지고 그 하수 정말 최장이에요. 에 아, 속된 말로 아, 똥물 처리하는 데 그래서 여기 앞에 그 저기 사람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이똥 처리한 게 많이 나와요 일로. 그 여기에서 이제 잉어들이 드글드글 하다고 낚시꾼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그 그 똥물 먹고 자란 그 고기들이 아 얼마나 티라게 컸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람 지나가죠? 예. 그래서 여기고 그 저쪽 저요 아파트 높은 거 여기 문지동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아파트인데 아, 이내가가 딱히 이게 좋은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는 냄새가 심한데 아, 저기 안녕이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아파트 이거 그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스요 엑스포. 옛날 대전에서 엑스포할 때그 지은 그 엑스포아파트고 요거는 아, 문지동 새로 지은 거 이쪽으로 다 연구단지에요, 연구단지. 연구단지. 어이고, 여기저기 새한 마리가 있네. 네, 볼까요? 어. 새한 마리가 먹이 사냥을 나온다고 합니다. 응? 먹이 사냥을. 자, 요렇게 해서, 자, 이차들란여로 이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조금 <웃음> 전에, 천일이, 그 저기, 하수정과 처리장, 저기가, 그 분뇨 아, 분뇨분뇨 처리장이에요, 분뇨 이게. 그 낚시한다그랬죠물 내려고. 물 내, 저기, 처리한 거. 저기, 물 내려고, 저기, 제왕바 내리는데, 한번 볼까요, 한 번? 이 물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내려오는 거야, 여기. 지붕, 지붕 둥그런 거 보이죠? 처리장이에요. 처리장. 처리장이고, 여기에서 지금 물을 쏟아내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러면 낚시하는 사람들, 예. 여기이 사람들하고, 여기 또한 사람인데, 여기, 여기, 예. 또한 사람. 하여간 그 정성입니다. 정성, 예?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 그 많이 몰려든데요저 앞에 어? 먹을 게 찌꺼기가 많아서 많이 몰려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예. 자, 전진는 아까 좀전 아파트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예, 전진은 이리 로 가요 이제. 음, 네. 요 앞에 보이는 요차댕길 요 도로, 여기 호남고속도로에요 회덕 분기점, 회덕 분기점에서 아 내려가는 거고 요거 다 고가다. 요거는 KTX 지금은 안 지나가는데 KTX 아, 다리고 저 앞에 멀리 있는 거 저거는 여기 여기 여기 갑천갑천 도로 천변 어, 고속화 도로인데 여기에서 저기 관평동 관평동으로 그리 가는그렇게도 돼. 이게 옛날 다리네 여기 부서진 거 보이죠? 아, 어, 여기까지 끊겼고. 그래서, 하, 이게, 호남 고속도로, 그, 헤 분기점에서, 아, 갈라지는, 어, 고속도로 밑이에요, 이게. 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아, 이이 고가도로가, KTX. 예, 저기, 조금 멋있으려고 한저 다리가 이제, 여기 도시호속도로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웃음> 해서 어 저기 다리 건너가 이제 대전 그어 유성 관평동이에요 관평동 어저 넘어가 이제 성방동 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여기 위치가 그렇습니다 철리 아 지금까지 운 키우서 꽤 돼요 지금 한 12, 0 2 3 k m 했는데저 앞에 끝에 여기까지만 저번에 갔던 데건 거기까지만 갔다가 아, 갈거예요 아, 아, 저번에 우리 차들이 왔던 데까지 왔어요 여기 보니까 금강 1109 갑천 1지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현위치 바로 보이죠 여 아래 한빛대교 요 한빛대교가 아까 얘기했던 이 관평동 여기를 넘어가는 이쪽 쪽이고 현위치 여기에서 아, 여기 요기, 여기에서 쪼르르 타고 가면 이제 상소동 여기가 공단이에요 공단 여기가 신일동 다 공단이에요 이게. 문평동 여기다 공단이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서 싹 꺾어지면 바로 이제 신탄진하고 그 대청댐 걸러들어가는 길이에요 아까 천이 얘기했죠 관평동 공산동 용산동 탐립동 요렇게 여기 251번 요게 호남고속도로 아까 철이 얘기한 호남 고속도로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철이 오늘 찍고 지금 여기까지가 15km, 어, 딱 15km 돼 15km. 철이 온게 15km 되고 아 여기까지 온게 15km니까 그 뭐야 집에까지 가면 은 아, 30km 되는 거예요. 저멀리 저게 계죽산이에요 저게 여기. 여기, 아이씨, 여기 개적산, 예? 네? 개적산, 다 개적산라인이에 이게, 네. 아까 천일이 얘기했던 한빛대교라고, 한빛대교 이거, 여기 이제 신일동 간평동 넘어가는 그 다리, 아, 그 다리를 아, 보여준 거예요. 오, 여기가 KTX 번질락이 잘도 겨돌아댕기더니 오늘은 이것들이 천일이 나온 줄 알고. 아 KTX가 숨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웃음> 천일 인증샷 <웃음> 자아 천일이랑 어떻게 구경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 전에 어떤 양반 그 뭐야 식당에다 밥을 먹고 폰 놓고 왔다고 천일한테어폰 주세요 그래서 전화통 한번 해 줬어요 어 기차 간다 여기 차가죠저저야 KTX 예. 이거 완전 시골놈 같네. <웃음> 이런 참. 어, <야>, 잘 가. <웃음> 자, 이제 실실 나갈 겁니다. 음, 실실, 예. 실실 이제 대전 쪽으로 나가다가 고로차 어, 로또 복권 하는 날데 가다가 로또 복권 이번 주에 안 사가지고 복권도 살 거예요, 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천변을 지나가는데 한가지고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 잔디가 딱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천이 생각에게 어, 다음에 골프채를 하나 <웃음> 등책에 짊어지고 와서 한가할 때 여기서 그냥 퍼팅 연습이나 하면 딱 맞겠다 했는데 저기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저기 하나 있어요. 저기 열심히 여자 하나 데려 앉혀 놓고 열심히 지금 공기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퍽퍽퍽 어?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 같해놨는데 잔디가 약간 딱히 좋지는 않아요. <웃음> 근데 그냥 막 땅을 파든 지랄을 하든 흙을 파든 <웃음> 무덤을 파든 그냥 막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시간 많을 때 어, 이거 딱 따진 것 같았다. 어,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한 빗대기라겠죠. 어, 이제 열려서 넘어가는 다시 이제 대파으로 아, 아, 나가는 중입니다. 이 잔디 깎는 기계 갖다가 여기 그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요. 어, 이렇게 아, 이게 고기 비린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산책 나온 양반 산책 나온 양반들도 있고 어, 렇습니다 솔직히 야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자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어? 근데 여기는 낚시를 하는 지역을 설정해 놨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라 어디서 어디까지는 낚시를 해도 좋다 <웃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 말한다고 안하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참 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그냥 희양찬란하게, 채 어, 체비를 해서 던져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구만. 아, 잠시 후면 그런 사람도 나올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런 저 사람도 낚싯대를 열심히 들고 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까 천일이 얘기했던 그 똥물 내려온다는데, 아, 그앞 맞은편, 맞은편 저기가 아, 똥물 내려온대고 저기, <웃음> 이렇게, 가 맞은편, 맞은편 쪽인데, 이렇게들 이렇게 해들 이렇게, 기다 놓고, 그러고서는, 열심히, 어? 하고 있어요. 여기 아예 텐트까지 박아놨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봐야 아주 그냥, 희양찬란하게 희한 열어놨어요. 아이고, 대박이야, 대박. 입니다 저러면 밤에 몇마리잡을까아참 궁금해집니다 예, 저들이 얘기했던 아, 하천내 낚시행이 아, 금지구역 안되면 이렇게 써있이거요 이거 아, 이렇게 써있으면 뭐하냐고요 어? 어, 이거 뭐 어쩌다가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있어요 어쩌다가 어? 어쩌다가 하나 이거니 이거 누가 저길래 단속하는 사람? 없죠. 열심히 낚시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일제, 얼초에 이게 원천교. 이게 원천교라는 데예요 네. 아, 여기, 이제 낙조. 낙조가 뭘 드네요. 아까 천일이 보여준, 아, 여기, 흰색의 백화점이랑, 여기 방송국. 저기. 제일 낙조가 빨갛게 물드는 저것이 이제 계룡산. 어? 저 KBS 방송국 뒤쪽으로 라인이 전부 다 계룡산 라인이에요. 계룡산. 여기 그, 저기 그, 다리 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게 둔산대교. 아, 참. 좀쓰쓰면 저기 흰색에도 불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또뭐있어요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자 우리 갑천변에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야경을 조금 보고 갈까요 아, 여기 앞에 다리 다리가 준산대교고 아까 얘기했던 저기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TJB 이렇게 아, MBC 이 호수에 호수라 고 천변 천변에 비친, 아, 이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사진으로도 이 천이 남겨놨는데, 이제 완전 한, 한 폭의 그림이 그림. 서울 같으면 한강, 한강보단 덜하죠. 그죠? 덜한데, 나름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 좋죠? 어, 예, 조금 더 어두워지면, 아, 어떻게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 지금 자체로도 자체로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한편 그림이에요 그죠? 아, 네 이제 천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어, 집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웃음> 끝낼거예요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상 잘 하셨어요 네.